안녕하세요 여러분 의여정구입니다 오늘 새벽중에 신규 영웅에 대한 힌트가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신규 영웅으로 추정되는 영웅의 이름은 에피올라델라 오버워치 공식 홈페이지엔 발명가 에피올라델라와의 인터뷰 라는 포스트가 올라왔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에피는 11세밖에 되지 않았지만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엄청난 천재성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녀는 보시다시피 눈바이에 거주하고 있는 아프리카계 사람입니다 에피는 어릴 때부터 로봇과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지고 지냈으며 작은 드론을 조립하는 일에 미친 듯이 빠져있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이런 천재적인 공학자라면 어쩌면 아테나와 그의 옴닉들과의 접점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녀가 원하는 건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하고 그 예로 오알1 5라는 로봇을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이는 오버워치 속에 있는 호위로봇 중 하나인가 봅니다. 또한 몇시간 뒤에 올라갈 그리스 편에서 설명할 일리우스에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시네마틱에 등장하는 영웅이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후일에 등장하는 설정이나 영웅 관계라든지 아니면 이 영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이 정보를 받아본 저로서는 매우 혼란스러웠으며 현재로서는 이 에피가 도저히 뭐하는 친구인지 갈,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비 영웅? 서포터? 공격 영웅? 아니면 탱커? 아니면 대체... 다른 영웅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 영웅인지도요. 아무튼 후일에 에피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서 영상을 올릴 예정이오니 그때 많은 시청 바라며 몇 시간 뒤에 올라갈 그리스 편도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안녕!